안녕하세요 돈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라는 말이 있죠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꽤 많은 돈을 벌었지만 노후에 오히려 힘들어하고 심지어 파산에 이르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는 종종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파산 일곱 가지 징조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어 볼 건데요 하나씩 들어보시면서 나의 경우는 어떤지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 일곱 가지 가운데 나는 몇 개에 해당할지 채점해 보시고 나중에 이 동영상 끝부분에서 채점 즉 점수의 결과가 어떤 현상을 뜻하는 지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노후에 이르러서 특히 재정적인 측면에서 인출 전략과 수단이 없습니다 인출 전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은 특히 노후에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힘든 시기에 쓰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저축하고 불리고 하죠 그런데 막상 노후에 이르러서 인출 전략 자 이때 인출 전략 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월급처럼 꼬박꼬박 안정적으로 또내 원금을 지키거나 적게 지출하면서 안정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같은 인출 전략이 없이 계속 돈을 모으기만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목돈 위주로만 가지고 있으면 돈을 까먹고 있다, 돈이 줄어들고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자칫 다른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노후 파산 7가지 징조의 첫 번째는 돈의 인출 전략 그리고 그 수단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나는 노후를 준비하는 나는 또는 노후를 맞이하고 있는 나는 꼬박꼬박 생활비 정도는 나오는 것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는 요 노후 파산 일곱 가지 증조 두번째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는다 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지금도 집값 많이 올라 있죠 또한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경제는 계속 성장하면서 부동산은 사두기만 하면 그러니까 말뚝만 박아두면 계속 큰 돈이 되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구 2020년을 기준으로 절대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고령화노령화 우리는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또 아이들을 낳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급이 부족하다. 집 공급이 부족하다. 특히 대도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것 때문에 집값이 비싸졌다.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이 많아지고 그 집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어드는 시대가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어떻습니까? 언택, 우리가 사람들을 대면 접촉하지 않고 일을 할수 있는 시대가 급속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상가를 사두면 돈이 되겠다 상가를 사두면 월세 소득으로 내가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겠죠 물론 지역에 따라서 상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대와 비교해 보면 상가임대소득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기대한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을 하지 마라 라는 뜻이 아니라 가능하면 부동산과 금융으로 자산을 분산하시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모든 자산은 거의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다. 그리고 아직도 나는 노후의 소위 아까 첫 번째 인출 전략,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를 위해서 월세, 임대소득을 생각하고 있다. 이것 정말 한번 더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자 이제 세번째입니다 노후 파산 일곱가지 징조 세번째 나보다 내 자녀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내 자녀가 잘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나보다 내 자녀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실패가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점점 일자리는 줄어들죠 또한 변화는 아주 급격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앞으로의 시대가 결코 안정적이지 못하는 시대 그렇다면 우리들의 다큰 자녀들이 계속 실패가 많아지는 시대 그래서 자녀들에게 큰 돈으로 창업을 도와주면 자칫 부모 세대 자녀 세대가 함께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나보다 자녀가 잘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가진 노후자금으로 자녀의 경제활동을 도와주는 일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실패가 많아지는 시대이니까 자녀들이 실패도 많아지죠 그래서 어쩝니까 부모가 잘 되어 있어야 또 지금은 장수 시대이지 않습니까 돈만 많으면 정말 오래 살수 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재정적으로 넉넉하면 실패하고 돌아오는 자녀들 휴식 재충전 해줄수 있죠 그런데 부모가 노후 준비 잘 되어 있지 못하면 그렇게 실패해서 돌아오는 자녀 집도 없고 재충전 시켜 줄 수도 없고 함께 골목 길거리에 나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패가 많은 시대이니까 내 자녀가 잘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나보다 구체적으로는 나의 노후 자금 보다 자녀의 경제활동을 우선해서 지원하는 일은 정말 없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노후파산 일곱 가지 징조 가운데 네 번째. 돈을 쓰는 것보다요 더 많이 불려야 안심이 된다.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특히 시니어 세대 분들은 정말 안 쓰고 안 입고 놀러가지 않고 많이 먹지 못하고 돈을 모았죠. 정말 책임감 때문입니다 나는 공부를 못해도 내 자녀들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할수 있도록 원껏 할수 있도록 해야겠다 나는 큰 집에 살지 못하지만 내 자녀는 정말 좋은 집에 살게 해야겠다 그런 책임감이 컸었죠 늘 불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공부시킬까 내 자녀들이 더잘 살게 할까 그래서 안 쓰는 습관이 정말 습관이 되었죠 그런데 노후가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쓸 곳이 없어도 자녀들은 다 컸죠 그런데도 못 씁니다 습관이 되었죠 계속 불려야 된다고 하는 강박증에 사로잡힌 분들 노후에 많습니다 그러다가요 언젠가 잘못하면 한방에 우르르 무너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은 쓰기 위해서 있는 건데 잔뜩 잔뜩 금고에 쌓아두고 통장에 쌓아두고 못 쓰고 있다면 그것도 사실은 잠재적 파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못 쓴다면 그것은 잠재적 파산과 마찬가지죠. 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말이 있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행동하라. 그런데 반대로 영원히 살 것처럼 계속 행동을 하면 만약의 경우 전혀 대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후에 접어들면 특히 내일이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 내일이 마지막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는 생각으로 미리미리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아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내 가족, 배우자, 자녀, 사이, 매너리도 믿지 않습니다. 관계의 갈등이 매우 심한 경우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나를 위해 주는 사람들, 특히 가족들,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조언이 먹히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보에 어둡죠. 또 잘못된 정보를 받기 쉽습니다 가족이 내 돈을 빼앗아 갈것 같아 관계 갈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우자 자녀 사위 매느리 등등이죠 자신을 위해 주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을 못 믿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무지한 투자 금융사기 다단계와 같은 사기에 말려들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가족을 비롯해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강한 관계겠죠. 자 이제 마지막 일곱번째입니다. 아직도 노후가 되었음에도 인생은 한방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전히 있습니다. 매우 위험하겠죠. 특히 부채가 많은 분들, 노후에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한방이다 그래서 한방을 쫓아다니는 분들 있는데요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다단계 금융사기의 표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방을 꿈꾸는 사람들은 대체로 특히 나이가 들고 판단력이 흐려질수록 허황된 생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노후파산 7가지 징조를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하나씩 채점해 보셨습니까 노후 파산 7가지 징조 가운데 6개에서 7개 정도가 해당된다 나는 해당된다 할 때는요 노후 파산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정말 다시 되돌아 보셔야 합니다 4개에서 5개 정도는요 노후 파산 가능성이 매우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빨리 개선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두개 내지 세개 정도야 하면 아무래도 노후파산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속하겠죠. 그래도 더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라면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게 좋겠고요. 나는 한개 정도 나에게 해당된다라고 하면 노후파산 가능성은 매우 적겠죠. 일곱 개 모두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행복한 노후가 완전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 나누어 본 노후파산 7가지 징조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지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